안녕하세요. 도치 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캠핑 오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이것이 도착해 있습니다. 갤럭시 A42 5G 모델입니다. 이게 한국에 출시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사용하려고 구매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사용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폰을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삼성에서는 요즘은 계속 5G 모델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TE 모델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계속 5G 모델만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가는 4 4 9 0 0 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해서 약 40만원 초반에 40만원대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이건 뭐 써봐야 알겠지만 가격은 굉장히 착합니다. 어머니 폰으로 자급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먼저 언박싱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품을 뜯는 건 언제나 즐겁죠. 괜히 미안하네요. 어머니 폰 샀는데 제가 먼저... 언박싱을 해버려서 A42는 어, 작년에 출시한 A41의 후속작입니다 아 어, 폰은 어, 굉장히 새거라 그런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 요즘에는 잘 안주는 충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심핀이 하나 있고요 안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뭐 그런 거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제거 같았으면 그냥 버렸을텐데 다시 어머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포장을 하겠습니다 A42의 색상은 프리즘닷 블랙, 그레이, 화이트 세 가지 모델로 출시했고요 저는 그레이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블랙 모델이 인기가 많았는지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면 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화이트하고 그레이는 바로 다음날 배송이 됐는데 그래서 어차피 케이스를 씌우면 보이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레이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비닐부터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장해야 되니까 잘 두고요. 아 반짝반짝하네요. 색상도 음,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레 색상이 왜안 팔리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게 무게는 193g 이고요 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툭 튀어나온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볼륨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가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마이크로 c 타입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3.5mm 이어폰 잭이 달려 있습니다 어 요즘 3.5mm 이어폰 잭은 잘안 달려 있는데 이거는 달려 있네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지원을 합니다. S21에도 없는 메모리 카드 지원을 중국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팅을 끝냈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처음 부팅하는 거라 우선은 보면은 음 화면 녹화 기능이 없습니다 어 요즘 학생들 보면 은 화면 녹화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하던데 어, 이 폰으로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6.6인치 HD 플러스를 사용하고요 슈퍼 AMO LE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게 아, HD를 탑재했다는 거예요 A31도 FHD를 탑재했는데 말이죠 해상도가 오히려 더 안좋아졌어요 어, 노크온 기능도 작동을 안하네요 A42보다 저가 모델인 A32도 FHD를 탑재했었는데 어, 얘는 더한 단계 상위 모델이거든요 그런데도 어, HD로 탑재했다는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게임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너무 이제 화질이 구리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부모님이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화질이 그냥 보기에. 음... 인터넷 속도도 꽤 지금 와이파이를 자꾸 쓰고 있는데 인터넷 속도도 꽤 빠르구요 그리고 뉴스를 봤을때도 어... 이게 꽤 짱짱합니다 HD라고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게임이나 뭐 이런거를 했을때는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거 아닌 이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설정에 보면은 어, 얼굴 인식하고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중국기인데도 스크린 지문 인식을 지원을 하네요. 어,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데요? 이게 뒤로나 밑에 있는 이 키를 누를 때는 조금 징징거리는 울림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를 집어넣었고요. 카메라를,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화면이고요. 어, 굉장히 짱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폰의 A42의 CPU는 퀄컴 스냅드래곤 720G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중저가인데 이 정도면 꽤 좋은 CPU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4기가 메모리를 탑재했고 스토리지는 128기가 스토리지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페이를 지원합니다. 여기 삼성페이 앱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인데 40만 원이면은 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디스플레이가 아쉬워요. 아, 이게 풀HD만 됐어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것 같아요. 근데 HD라 이게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국내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내에 HD로 A42를 출시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 지금 사용을 해보면서 보니까 는어 거울 느낌이 많이 나요. 어, 화면을 끄고 딱 보면은 아제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웃음> 완전히 거울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비치는 거 제가 보기에 이 A42는 음, 젊은 사용자보다는 효도폰이나 아니면 은 초등학생 폰으로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40만원에 이정도면 뭐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도치라이프에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